하루에 역주행하는 건 보통 두세 분은 본 겁니다 반대로 가세요! <웃음> 어, 어, 어. <웃음> 분명히 행위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법규에를 있잖아요 타는 이어폰을 낀다는 건 거의 눈 감고 자전거 타는 걸로 다 최근에 저는 눈뽕을 제대로 한번 맞았는데 거기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뚜바기입니다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초대받았습니다 잠시 후 자전거 대담이 이어지는데요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대담이 있겠습니다 두 바퀴와 자동력 함께 보시죠 그럼 언제 바스바이 하셔야 됩니다 국제인입니다.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행사의총괄회의를 맡고 있는 o b c 경인TV의 국태의 PD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자전거 크리에이터, 자전거 유튜버 두 분을 모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두바퀴님, 그리고 자동연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네, 위로 올라와 주세요. 두 바퀴 입니다 이게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제가 원래 이 더빙 자체를 카메라를 보고 안하고 있거든요 네, 음, 저희 자전거 채널은 일단 샤방라이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자전거 채널이고요 그리고 자전거 리뷰나 그리고 여, 여행 같은 것도 저희가 네.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자전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장윤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거대 유튜버 옆에 서니까 제가 좀 새싹이 되었군요. 우리한테 거대 너무 지금 많이 떨리는데 저희 자리 좋은 자리 마련해줄까가 막심해지고 저희 방사대 아니고요 네. 그 옆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두 분의 크리에이터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하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혹시 두 분은 작년 자전거 사고가 신고된 보고된 그러니까 경찰에 보고된 신고된 자전거 사건 사고가 몇 건인지 짐작하십니까? 네. 무려 6천 건에 가까운. 네, 매년 비슷할 수있지요 근데 이 숫자는 경찰이 신고된 건수만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안된 가벼운 사고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그0배 뭐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은 우리가 길게 자전거를 출퇴근할 때왜드폰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한 아, 3년 정도 됐어요. 자전거를 출퇴근하는 거. 어 출퇴근. 우리 잡졸로. 예. 아. <웃음>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그 시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면 어, 대부분의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생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안 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안 쓰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귀찮아서 아닐까요? 자전거 헬멧을 쓰면 부상 위험도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중상을 입을 확률보다 경상에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사람이라도 언제든 낙차을할수 있는 거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저도 그저께 지난주에 낙찰 한번 했거든요. 어, 정말, 그, 평범하게 길 가다가 보행자 한 명을 피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어깨를 툭 쳤는데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시속 10km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중심을 잃고 가방이 무거워서 그대로 낙찰을 해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거든요. 네, 그래서 헬멧이 저를 살리고 헬멧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헬멧에 지금 깊은 감자를 하고 있고요. 고마워.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출근을 해야되면 좀 깔끔하게 우리가 출근을 해서 오피스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눌릴 거 생각하고 막 땀이 찌들 거 생각하고 이러면 스펙에막 쓰기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규칙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때 차선이 있고 실선은 차선 변경을 만들고 점선에서 해야 되고 신호에서만좌회전을 해야 되고, 직진을 해야 되는 건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헬멧이라는 것도 분명히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릴 때는 분명히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는 게 법규에 있잖아요. 또 위반하는 사람이 너무하니까 경찰이 날적으로 알아보실 뿐그니까 지켜야 될 건데 잘 지키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생활적으로 들어와 보죠. 가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 어, 차 마에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차마 예정이니까 차도로 공도로 주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역주행하면 안 돼요. 저는 자초를 하니까 하루에 역주행하는 건 보통 두세 분은 본겁니다 봉도를 일단 저는 이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딱 보잖아요 네. 안 비켜줍니다 아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냥 제가 나... 오른쪽으로 붙어버려요 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상대편에서 오는게 시각적인 그 위험신호로 먼저 다가오니까 제가 순더체크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앞을 보고 피하다가 내가 이렇게 네. 가다가 숏더 못하면 제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얘기를 해요. 네. 반대로 가세요! <웃음> 아, 오, 오, 오. <웃음> 근데 그냥 가던 길 가시는 분들이 거의 90%고요.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아,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 하는 분들은 어, 있군요. 있긴 있어요 자동규님은 만년적 없으세요? 역주행 하시는 분들? 저도 만났는데 방금 듣고 소름끼쳤어 되게 똑같았어요. 저도 역주행 가면 일단 밀어붙여요 음. 그분이 잘못됐다면또 스스로 인식하기.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손실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아, <웃음>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음, 저도 자주 봤는데 저는 소리 지르거든요 역주행 하시는 겁니다 소리를 버럭질러요 그냥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역주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한 번도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아보지 않아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이거 하면 안 되라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있다면 역주행하는 사람들 을 보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역주행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만큼 위험한 게 노이즈 에서 핸드폰을 쳤다고 자전거 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 신호를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에다 꼬꼬하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 뒤에서 혹시라도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갈게요 하는 그런 것들조차 아무것도 인지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사실 극혐하고 있습니다. 극혐? <웃음> 네, 아니, 예, 게 예.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게 소리를 들러도 효율이 없어. 맞아요. 안 들리니까. 네. 헤드폰 벗어. 네. 그러다 같이 죽어, 이 사람 봐. 이렇게 소용이 없어. 네, 근데 요즘 막... 진짜 기술력 좋아져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노이즈 저, 저희가 자전거 탈때 오히려 없는 노이즈까지 다 들어야 될 판에 그러니까요 그 노이즈를 캔슬하는 이어폰을 낀다는 건 거의 저는 눈 감고 자전거 타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노이즈 너무 많아서 응. 그 심지어 이렇게 댓글내 다는 분도 있어요 어, 뭐 이어폰 이어폰 뭐 조그맣게 음악 들으면 괜찮지 않냐? 아니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 뒤에서 뒤에서 나를 추월하는 자전거에 주영석 차량 소음 응. 어 차량의 바퀴소, 뭐 혹시라도 주변에서 특히 골목길이 그런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무조건 사회가 되거든요 언제 튀어날지 모르니까 하다못해 오토바이, 엔진형, 자동차 소리 모든 그런데 이제 귀를 막고 운전하는 건 정말 눈 감고 운행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강 다니다 보면 분명히 한강 자전거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있었습니까? 정확히 법정 번고속속도요 먹겠다고 처벌받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대부분 한강에서 로드 타이는 분들이 주로 우와 하고 40km, 평속 37에 도전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왜 위험한지 도박꾼이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규정 속도를 지키는 거는 뭐 기본적인 그냥 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로드 자전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7km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웃음> 네. 솔직히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드 자전거에게 천천히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로드 자전거를 파시는 모든에 예,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로드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습니다 네. 속도 감을 즐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혼잡한 상황에서 아, 혼잡한 상황에서 네, 제가 봐도 혼잡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장 혼잡한 지금 이제 망원 지급 혼잡하고요 여의도 한강공원 지금 이제 복잡하잖아요. 거기를 30km로 가는 건좀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런 거 말씀드리고 네. 네. 자동차님은 음, 과속 운행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라이디 스타일이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서방하게 자연을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속도를 지금 그30 평소 30을 찍은 목표로 하면서. 영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또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것도 하나 즐기는 방식이니까 물어고할 수는 없지만, 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새벽이나 조금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조심해서 타더라도 사람이 많거나 혼적한 그런 자전거가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에서는 안타는 게지향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야간 라이딩 하다 보면, 저기 자주을 하니까 야간 라이딩을 심심찮게 하는데, 야간 라이더 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아예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음. 인식을 할수 있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바닥 보면 어두울 때 바닥 잘안 보이잖아요. 밑에 뭐가 파여 있는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걸못 보기 때문에 전조등은 완전히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후미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음. 내 앞에 이 사람이 있는지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전조등만 있고 흥미등이 없거나 흥미등만 있고 전조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자전거에 달려있는 전조등과 흥미등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 위함 보다 남이 나를 보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 나는 반면발과잘 보니까 괜찮아. 내가 당신이 안 보인다고 의향 라 <웃음> 그리고 또 전조등 중에 꼴불견이 하나 있죠. 과도한 방향. 네, 흔히 얘기하는 눈뽕. 맞습니다. 눈뽕에 한번 당해보신 적있습니다 네, 제가 방에서 지금 간질간질 했어요. <웃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최근에 저는 눈뽕을 제대로 한번 맞았는데 이게 제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그 눈뽕을 맞으면 속도감이나 거리감 같은 게순간적으로잘안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는 어, 좀, 그런 네.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걸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소심한 성격에 또 말을 못하고 저걸 조금 내렸으면 좋겠는데 전조등 제, 너무 제 아이 레벨로 되어있는거였던거죠 네. 조금만 낮춰주면 여러분 진짜 서로 매너있게 배려하면서 할수 있어요 눈뽕이 진짜 언짢기도 하고요 기분이 그리고 진짜 맞았을때는 안전어도직결된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센눈뽕 제대로 만으면한 1초? 1초만정도 정말 안보입니다 정말 당황해요. 그게 직선주로 평탄한 직선주로 하면 어떻게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겠지만 앞에 코너가있거나 장애물 있다 그러면 그대로 낙차로 이어지고 상으로 이어지는 건 정말 유아합니다. 눈뽕 좀 제발 주의해 주시고요. 어, 또 특히 한강, 한강은 진짜 해가인 것 같아요. <웃음> 한강에서 보면은 음, 휴게존마다 꼭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아라뱃길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거기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아, 자전거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려나 보다 아니요, 가실 때 보면 타고 가더라고요 이거 아니 세상에 <웃음> 제가 경찰이라면요 그런 주점에 이제 자전거쫙 세워놓고 막관리 한잔씩 하시잖아요 거기서 노다지를 발견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사실 이게 뭐 경찰의 경력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나 위해들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자전거도 항상 얘기하지만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다못해 음주운전 자전거가 공도주행을 하다가 나들이를 가는 일가족을 태운 차량이 그차그 그 자전거를 피하다 사고 났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그 음주운전 자전거를 멀쩡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떡하죠? 자전거 음주운전 제발 좀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전거도 당연히 안된 겁니다 음주에서 할수 있는 거는 걷는 거밖에 없어요 좀 호응을 해주시지 아네 예, 예, 맞아요 감렇습니다안요 예, 아, 아, 아, 그럼요 <웃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웃음> 그 다음에 어, 공공 매너 같은 거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자전거 비매너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어, 병렬주행 병렬주행 예. 네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우리만의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이 앞에 막, 어, 막 어, 자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타잖아요. 변규직 그렇게 하면서 가서 보면. 아, 그 커플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그쵸. 네. 커플레이딩. 아, 보기 싫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체 처리했어요. 예, 네, 자체 처리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싫은데 거기에다 대고 또 속도도 한 10km 이하인 네,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돼. 예, 걸어가는거 같이 그렇게막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아유 예뻐라 막이렇게나 하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보면 하... 솔직히... 보통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저속 자전거는 일반 공도의 차량과 똑같이 가장 오른쪽에 붙어서 뒤에서 추월할 수 있는 어, 자전거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자전거 두대나세대 혹은 네대가꽉 막고 혹은 반대 차도까지 넘어가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서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서 다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자주 거죠. 한강에서는 너무 흔하게 네, 정말 자주 거죠 네, 경렬 중에 그 해결법은 어떻게 하세요? 소리를 읽고 사자호를 <웃음> 아, 사자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응, 음,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줄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아, 결계획은 사실 매너 문제이기도 하고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죠 한강에서 정말 한강이야, 이제 한강이죠 자전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코어가 약하니까 중심을 빽빽빽 잡으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맞아요. 다시 이로 왔다가 근데 그분들이 둘이서 또 같이 달리겠다고 그러면은 모든 차선을 다 맞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있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어우 정말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형님은 어떤 자전거가 가장 비매너 라이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라이딩 중에 침을 뱉거나 아니면 네. 코를 풀거나, 아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겪어보셨나요? 네, 네, 네. 이게 또그 자전거 그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나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보월감 같은 게 진짜예요? 있는 것같아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요 <웃음> 설마요. <웃음> 아닌가요? 아니, 오른쪽으로, 왼쪽 이렇게. 약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라는 국주, 줄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 고 침받기니까 잘 알게 되는데제생각살펴 것인가 우리가? 다른 시각이네요 아 그런가요? 아 저만 느꼈나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어.. 정말 비매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주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쾌하거든요 나는 이제 자연에 흠뻑 빠져서 나무도 보고 뭐 새소리도 듣고 막 이러고 갑자기 막 그런 걸 보면 확 깬다! 오늘 라이딩 망쳤다! 약간 이런 느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맞아보신 적이 있어서 맞진 않았고요 네, 다행이네 <웃음> 네, 제가 피요한것 같아요 네. 저는 한번 맞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네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코가 아니고 침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창궐 하는 그 세상에서 자전거를 탈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프도 쓰지 않고 그 상태로 하다가 침을 뱉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뱉고 싶어 근데 나는 석이가 싫어 그러면 한번 뒤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나? 없네? 그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서 불과 4오미터 5리미터 뒤로 쫓아가는데 피할 도를도 없이 그대로 날라와서 네. 중요한 아재들 중에 흡연자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길바닥에 침기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운전자가 창문 열고 침해 있 모습을 봐요 뒤에서 보면 욕 나오잖아요 자전거는 다리겠습니까? 완전히 똑같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밖에또 어떤 기회나 어디 이 있을까요? 어... 딱 봐도 자전거 이제 진짜 자리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세요 발짓자로 가시는 거예요. 아, 아 정말 저는 보면 진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고 현 끝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인스타 같은데 사진 올리려고 라이닝 타고 있는 그 주행 사진이 되게 갖고 싶은 사진 중에 하나예요 누가 찍어주거나 아니면 왜냐면 항상 내려서 찍는 사진보다도 타고 있는 사진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얻고 싶어서 서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 찍어주기도 하고, 핵라이딩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자전거에 뭐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어깨 끈에고더로 메고서 그렇죠.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으로 꺼내서 찍어주기도 하고, 그런, 그런 문화가 일단 있어서 요즘에 또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이제 안전을 생각하시고, 제가 아시, 는 분들은 이제 다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다 확인하시고 나서 찍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정차하고서 찍어, 찍는 게, 좋긴 하게 죠 안전을 생각한다며. 저는 핸드폰 사용 중에 그 사진 찍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니 누가 봐도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이에요. 꽤 경력도 있고 잘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 저는 아라의길 아재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누가 봐도 아라의길 아재, 아라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재 차이러니까 자전거 구력도한 7, 8년, 10년, 15년 된 분이고 그에 걸맞는 아주 귀급의 m tv.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만 보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수가 왜 터지지? <웃음> 누가 봐도 겁나 빠르게 생긴 로, 로, 로, 로드로 로 겁나 빠르게 생긴 하이브리드로 계속 핸드폰 보면서 지속 10km로 가 왜? <웃음> 차라리 집에서 핸드폰을 하시면 되는데 어, 나오셔가지고 <웃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문제들 <웃음> 어, 진짜 왜 그러는 건가 그때부터 팩을 모으, 모으는 건가? 나 아래로 뱉히데여기 와라 이런 걸까요? 혹시 포켓몬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많이 지나잖아 그런 아, 얘기. 상상도 못 해봤죠. 상상도 못 해봤네. 저에게 그러 어떤 걸 가장 비밀너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스티커 빌런들, 블루투스 스티커 빌런들. 아저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첼로부터 뭐뭐 감성 케이 90년대, 뭐 80, 90일 90, 가요, 별의별 게 심지어 클래식 크게 달린 분도 봤어요. 어, 그 브람스 브람스 사번교육곡을 엄청 크게 아주 좋아하는 건데. 근데 듣기 싫지라고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어폰은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탈때 이어폰은 위험하니까 음. 근데 이제 스피커는 그래도 귀를 막진 않으니까 좀덜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도 그분은 안전을 조금 생각하신 분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웃음> 정신은, 그런... 정신권 정신 같은 데아 그건 생각을 조금 못했겠지만 어쨌든 안전을 좀 생각하신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층간소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스피커, 자전거에 달,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층간소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음악이 들리면 신나는데, 내가 싫은 음악이, 뭐,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막 트로트나 이런 것들을 즐겨듣는 편은 아니라서, 멀리서부터 꽁짝, 꽁짝, 이런 거 오면, 진짜 아씨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뭐 EDM이나 이런 게딱 들리면 혼자 같이 음 이러고 가거든요. 아아 예. 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싫어하기도. 아 제일이라고군요. 예, 좀 예민하신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까싶까요 그러니까 사실 8, 90년대 자동차 문화가 정말 정말 넘사벽이 되시죠. 우리가 흔히 약카라고 불리는 차들의 기준은 창문을 활짝 열고 클럽을 쿵짝쿵짝거리고다는 사람들이 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자전거는 아직 거기까지 합의 가능, 합의를 이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하냐면 저도 이제 자전거 본격적으로 탄지1년반 밖에 안 지났는데 자전거 문화가 8 9 0년대 자동차 문화보다 약간 더, 더 떨어진 수 있지 않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오, 그런 것 예. 같아요. 되게 비유가 와닿네요 네. 응. 예, 전국에 계신 스피커빌러분들 제발 음악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예, 노이즈캔슬링 헤드포드로 조용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어, 자전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자전거 도로가 잘되 있죠?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다니다 보면 휴게 공간이 또 많다는 게 우리나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특징이잖아요.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휴게 공간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팽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그 클럽 음악, 이게 m 홍차도 이런 걸 틀고 서로 거기서 나름 그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때마다 항상 푸드트럭이 들어가잖아요. 네. 술 팝니다. 그리고 뭐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간을 자기들이 중간에 저위에놓고 그다음부터 자기네들끼리 소모임 하는 경우도 정말 흔하게 보잖아요. 아니, 나도 쉬고 싶다고. 경치적으로 저기 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한강을 보며, 아라비길을 보면 멍을 때리고 싶다고. 들어갈 틈도 없고, 들어가는 순간 뭐, 아, 뭐, 누구 뭐 해. 뭐, 또잘 달리더라. 그때 뭐 하고, 야, 뭐 사진 찍어야지. 어, 출발해. 어, 누구 왜아 와? 아. 저는 그래서 최근에, 영종도만 다닙니다 요 사람이 없거든요 조용하니까 <웃음> 사람이 정말 없어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데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도 자전거 일부러 한대 정도 만날까? 음. 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사람한테 자전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그 요새는 접이시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대중교통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나 열차 탈때매너들꼭 지켜야 될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좀안지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기에 조금 귀찮으셨나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아... 브레이크를 잡은 채로 근데 그 뒤에 저는 서 있었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서울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브레이크를 쳐, 놓친다면 저 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옆에 엘리베이터 찾으셔서 꼭 타고 내려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중교통할 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나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거든요. 여기에 자전거를 태워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어요 일단은, 음, 모든 역사에는 붙어 있죠. 자전거는 계단을 이용하라고, 경사로 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데를 가보면 연구원분들이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라고 의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사기적인 것 같아요. 어,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내가 자전거를 들고 타는 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요만큼의 생각이 들면 기다리면 됩니다. 순서를.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뭐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시로도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경험이 좀 많거나 어 에스컬레이터에 태운 경험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도 사람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는 충분히 내 자전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절대 자전거가 추락하지 않게 할수 있어 하는 분들도 다른 생각들이 모두 올라가거나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괜찮지 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저도 는저 마찬가지로 그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웃음> 간결한 분이십니다. 접이식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면안 타면 됩니다. 굳이 뭐 타서 그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식의 문제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혹시 어쩌나 하지 않을까? 뭐 겁을 먹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고요. 오늘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면 조박씨님이 생각하는 자전거 안전에는 하나 둘셋 배려와 매너다. 와 너무 멋집네요 배려와 매너. 야, 이건 뭐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는데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매너와 아, 매너와 그리고 배려가 정말 자전거 탈 때도 많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배려와 매너가 사실 은 모든 안전의 기본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매너를 지킨다는 말은 그들의 안전과 나의 안전도 동시에 지킨다는 말이니까. 아 너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바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웃음> 자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본보다도 더 기본이어야 된다. 예.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갖추고 또 모른다면 그런 지식을 좀 얻고서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좀 쌓고서 라이딩하러 도로에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이란 나와 내 자전거가 상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그 누구에게도 심리적 위해까지 끼치지 않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정의하고 를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들은 역시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와 매너이며 모든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두분 크리에이터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초청된 소감을 이제서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신다면요. 아직도 너무 떨리고요 <웃음>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어,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자리를 빛내고 그리고 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들을 나누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1인 뭐, 미디어 죄송합니다 1인 미디어 페스티벌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정말 참석 신양 하신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우리 모든 자전거 덕후들, 동호인들, 뭐 모든 분들께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